지로트 설레송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 이제서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요. 아, 저희 방금 전에 문의 주셨던 보석함이요. 네. 아직 저희 매장에 입고가 안 됐어요. 그래서 받아보시려면 조금 걸리는데 내일 목걸이만 먼저 받으시겠어요? 아니면 보석함 들어왔을 때 같이 모두 수령하수 있어요? 아 그러면 같이 수령해도 될까요? 네네 같이 수령하시는 걸로 해드리고 보석함 입고 되면은 그때 연락드릴게요. 네, 아, 네 안녕하세요. 여기 O S T 롯데 서울 여사인데요수령가능하 실까요, 고객님? 네 말씀하세요. 아네 고객님 체리 보석함이 매장에 도착해서 안내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. 그때 고객님 목걸이 세개랑보석함 이렇게 편하실때 방문하시면 촬영 가능하세요. 아, 이번 주나 다음 주 중, 다음 주 중으로 가도 될까요? 어, 아, 네. 그건 상관없으세요. 편하실때 오시면 되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그냥..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 는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로골 네. 네. 네. 네. 네. 색이 변하면 제도금 그 AS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가 그러면 새것처럼 쓰시면 되거든요 그게 음. 6개월 까지는1회 무료로 해드리고요. 네. 그 이후에 뭐 부사관 비용하시면 음. 받으실 수 있어요. 보금은 네. 음. 쓰다 보면은 음. 늘, 늘 벗겨지더라고요. 음. 네. 이게 저희 거는 막 껍데기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벗겨지지는 않고요. 제가 이거보다 네. 광을 좀 잃어요. 색깔이 음. 약간, 약간 조금 찐찐한 핑크, 이렇게 음. 조금 말하는 거라서 그렇게 아예 막확 맛이 가지고 않아요. 이 <웃음> 청소에 보관하실 때 이렇게 초록색 같은 거 넣어서 보관하시면되거죠 아, 공기 차단하는게아요 네, 공기를 네. 찾아내야 돼요. 음, 음. 공기랑 저 하나 산화되는 거라서 음. 기 차단하시면 좋겠고요. 아, 신기한 게도 카드가 다 다르게 나오네요. <웃음> 겹치면 음. 요 팬들이 어, 네. 바꾸자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근데 저희가 이제 근데 키트를 많다 보니까 네. 우리가 겹치면 이제 어떻게 꺼내면 계속 똑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. 음. 꺼낼 때마다 그럼 뭐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계속 계속 찾아야 네. 되니까 음. 힘든데. 저는 운이 좋네요. 네. 지금 음. 그냥 막꺼냈는데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네. 신기하고. 계속 못 보는 아